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4회 복귀 방송입니다. 원래는 복귀 방송을 토요일날 추첨이 끝난 후에 해드렸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복귀 방송을 합니다. 어, 천사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일요일날, 2월 20일 일요일날 대분류 특이 패턴 방송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로또 용지 분석, 화요일날 관심 그룹 1, 수요일날 관심 그룹 2, 목요일날 필출 내수, 금요일날 보너스 볼 가능성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천사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 어, 39가 나왔고요. 또 2월수에서 30, 어, 44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어, 7번이 나왔고요또 15, 보너스 볼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어, 여기 기타에서 37이 나왔습니다. 어, 지난주에 2 그룹이, 2 그룹의 이중복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딸랑 1개가 나왔네요. 7이 나왔죠? 특히 여기서 3그룹 이 숫자가 대상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하시지 말라고 숫자가 적어도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37 하나가 나왔네요. 다수 중에서요. 음, 이 대분류도 이거 전체로 보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을 때 세분화시키는 걸잘 관찰하시면 여기서 고정수를 오는데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이게 퐁당퐁당 8연속 을왔는데요 어,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죠. 아, 어, 근데 여기는, 어, 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1005회에도 이건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대상수가 많아서 이거는 어,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어, 필출을 해서 출을 해서 흐름을 이제 아, 상황이 종료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홉수나 되니까 여기가 이게 전멸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랬죠. 아홉수가 퐁당퐁당 8연속 오는 건 대단히 많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은 필출이고 필출할 게 분명하고 이 좌측은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어, 우측에서는 어, 7번이 나왔습니다. 한계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퐁당퐁당 7연속으로 왔는데요. 어,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여기는 어, 7연속에서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경우는, 어, 출, 출로 해서 끝나는데, 여기서는 멸, 멸로 이게 상황이 종료됐네요. 그리고 7연속밖에 아직 안 됐는데, 6쓰면은 7연속이면, 어, 이거 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거든요. 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이 세로라인이죠. 여기가 3연멸인데, 어, 여기 우측으로 와보면, 23, 30, 37이 13연멸이기 때문에 이건 1에서부터 현재까지 11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13연멸이라 여기가 필출로 보이고 따라서 이 세로라인은 필출, 필출로 보입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세수 중에서는 30하고 3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와보면 여기도 30 어, 37출했고요 여기는 44까지 출했습니다. 어, 여기서 세수나 나왔네요. 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30, 37, 어,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여기서 아주 쏟아져 나왔네요. 이 세로라인이 어, 여기가 어, 23, 30, 37이 어, 14몇 명이 되도록 안 나오다가 한꺼번에 두 개가 여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5, 13, 21, 28, 34, 40, 32, 24, 16, 8. 요게 3연멸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12번 있었습니다. 3연멸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 필출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여가또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을 해서 어, 이제 4연멸이 됐어요. 신기록에 신기록이 됐죠. 그래서 1005회에도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세 번째입니다. 6 좌측 대각선하고 2 우측 대각선입니다. 여기가 2연별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별이 6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필출로 봤는데요. 여기서는 보너스 볼 18이 나왔고요. 또 실단번으로 30이 나왔습니다. 네,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아, 롯데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6세로라인과 8가로라인이었는데요. 여기가 2연멸이에요. 2연멸인데 2연멸이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6번이셨어요. 아, 그랬는데 아, 여기가 아, 전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3연멸이 돼서 신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 이번 아, 1005회에도 여기는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여기 8 가로라인이 필출로 봤습니다. 여기 8, 9, 13 이거는 아주 상당히 좋은 수로 봤는데 아, 여기 전멸을 했어요. 아,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아욱한 분석이죠. 아, 여기는 아, 여기 2구간 이 구간이 필출로 보였고요. 이 구간에서 한줄 내려와서 여기도 필출로 보였는데이 구간에서만 칠이 나오고요. 아, 여기는 전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이쪽 거는 아, 또 이번 주에도 1 0 0 5회에도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음 지난해 1 0 0 4회는기록도형지 분석에서도 이렇게 펑크난 데가 좀몇 군데 있네요. 아, 신기록, 아, 타이 기록에서 신기록으로 넘어간 아, 그룹들이 좀 있어요. 자, 다음은, 어, 19와 어, 4구 주변수죠. 여기가 필출인데요. 필출로 보였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39가 나왔습니다. 39가. 이 세로라인에서 세수가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어, 다른, 다른 어, 구역들이 이렇게 좀 빈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39 하나 딸랑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이 앞에 있는 거 빈도를 본 거죠. 빈도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어, 빈도 4중복 3중복 여기가 필출하니까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0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여기가 또 필출할 거라고 봐줬어요 물론 이, 이 아, 1중복과 2중복 여기는 당연히 필출일 텐데 숫자가 많아서 아, 여기는 어, 확인 안 하고, 여기 아래 위에만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근데, 이위 부분, 3, 3중복과 4중복은 전멸을 했고요. 어, 여기 영회에서는 어, 0회에서는 여기 출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출한 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출을 했어요. 30, 37, 또 39, 어, 또, 어44 이렇게 추렀습니다. 아, 0에서 한수 나오고 나머지는 1중복과2중복에서다 아, 5.5개가 나왔네요. 아, 위에는 아, 상위 빈도는 전멸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 로또용지 분석 7번째 불주변수입니다. 이건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아, 이 불주변수는 여기서 7이 나왔고요. 또 15가 나왔고요. 아, 또 보너스 볼 18이 나왔습니다. 2.5수가 나왔네요. 음, 부치변수가 출연비도가 상당히 높죠. 자, 다음은 관심그룹을 두 그룹을 어, 가져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두 그룹 중에서 한 그룹만 출하고 한 그룹은 전멸했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13을 상당히 좋게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13, 16, 26 중에 필출이라고 받았거든요. 그런 또 자료가 있었어요. 저한테 요세수 중에 한수 이렇게 보여지는 자료가 있었고 해서 어, 요거 필출로 봤는데 이게 어,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관심 그룹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도 세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도 한 그룹만 추라고. 관심으로 두 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두 번째 줄에서는 아, 요 34를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어요. 34를요. 아, 그런데 이게 아, 전멸을 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세 번째에서는 요 32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세 그룹 다 필출로 개인적으로 봤는데 아,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미 안 나왔던 그룹들이 전부 이제 출루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천 어, 후에는 또 기대를 합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필출 내수죠. 내수 어, 여기 어, 원본은 4, 8, 9, 19, 30, 4 1 44였는데 여기서 이 중에서 내수를 뽑았습니다. 4, 8, 9, 4, 44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 44가 출했습니다. 여기는 원본에서는 30하고 44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원본에서는요. 자 다음은 금요일에 올려드린 보너스불 가능수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보너스불이 아니고 실당본이 나와버렸습니다. 음 보너스불이 이렇게 아 제가 지금 뽑는, 뽑는 방식으로 하면 보너스불을 곧잘 맞추는데 아,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 오류가 나네요. 지난주, 지난해차, 1003회에도 보너스 볼 오류 났죠. 아, 여기 요번에도 오류가 났습니다. 실장본이 나와버렸어요. 아, 여기 보너스 볼, 아, 나올 그룹이었었거든요. 보너스 볼로 보여지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실장본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필출 3수클럽입니다 아, 라인님 자료인데요. 라인님께서 이렇게 19, 25, 34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어, 지난해차 여기 전멸을 했습니다. 라인인 자료가 상당히 어, 이 적중률이 높은데 어, 이별난카페 어, 개인적으로도 요 34는 요거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라인님께서 올려주신 34를 좋게 봤는데 왜냐하면 별난카페가 가진 자료에서도 이 34가 필출그룹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 예상한 대로 나오질 않았네요. 다음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죠. 여기 지난 일요일 날이죠. 지난 일요일 날 2월 가능 수가 있는지, 2월 수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4, 30일, 4, 3 중에서 2월 가능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요. 요 요거를 뽑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나머지 수 2월수 중에서 1, 29, 39, 45가 규칙수에 걸려있어요. 4연속, 어, 또는 5연속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수라 해래서 여기, 여기도 써놨지만은, 규칙수라 해래서 절대적 제의수가 아닌 것들은, 아닌 것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여기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여하튼 약수로 보여진 거죠. 이 규칙수가. 그래서 이 규칙수를 뽑아놓고 보면, 요 세수만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이것 중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규칙수에 걸려있는 규칙수에 걸려있는 수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서 올려드린 거예요. 어 여하튼 이렇게 세개네개로 분류해놓고 나면 좀 편리하기는 하죠그는데 어, 여기서 안 나오고 규칙수에서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 아저 저, 뭐야 실장번으로 39번이 나왔죠. 그래서 어, 규칙수에서 나왔습니다. 어, 또 목요일날 제가 또 올려드린 자료 여기 일반 분석실하고 여기 연구실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세수 32, 33, 40 원본은 14, 25, 29, 32, 33, 37, 40, 45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는 37번이 원본에서는 37번이 나왔고 어, 이 뽑은 세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도 우측에는 아예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원본 자체가 전멸했습니다 어, 이 원본은 또 이번 주에도 또 다시 물론 제대상수는 바뀝니다 대상수는 바뀌고 어, 숫자 개수도 바뀌고요 이번 주에는 또 한번 여기 살펴볼 겁니다 어, 지난주는 필출삼수클럽자료 적중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점 어, 양해를 구하고요. 어, 이번주 더욱 신중을 기해서 어, 필출삼수클럽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어, 도움을 어, 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어, 필출삼수를 뽑을 때 상당히 어,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거 어, 적중이 안 돼가지고 어, 또 이거를 시청하신 분들, 보신 분들한테 어, 또 피해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면서 올려드리는 건데 어, 이렇게 어, 또안 나오고, 무출, 무출되고 출그러면 아주 상당히 좀그 죄의식을, 죄책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어, 그런 게 있, 있습니다. 이거 자료 올, 올려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어, 실제로 그래요. 상당히 좀 어,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이번 주에 더 정성을 기울여서 뽑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